내안녕하십파악 여러분 헌파악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뭐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쏘이면 바로 바로 죽을 수도 있는 노랑가오리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맹독성 노랑가오리를 직접 잡아가지고 한번 축분 해볼 건데, 노랑가오리를 잡으려면 남해로 내려가야 됩니다. 또 운전 한 6시간 해가지고 가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낚시로 잡거든요. 그래서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 컨텐츠 망하고 6시간, 왕복 12시간 날리는 거야, 이기만 그러려면 지금 바로 가오리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요 같이 가요. 레스! 고, 새 팬티리. 고, 뛰어보자, 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가오리를 잡으려고 밑에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차를 타고 왔는데 6시간 타고 왔어요 이렇게 6시간 타고 와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잡히면은 2 0 k g 이상 짜리가 잡힌다고 합니다 그것도 많이 먹는 노랑 가오리가 잡힌다고 하는데 오늘 혼자 오지 않았어요 은혜야 아니야 아이, 뭐 걸렸다 이랬기야 아니야 <웃음> 자 여러분 오늘 부르님미랑 같이 왔습니다 또한명더 왔는데 안녕하십니까 초짜락씨입니다 <웃음> 겁내기 오랜만이고만 <웃음> 한세달 전이 외래어중 자꾸 퇴치한다고 한번 찍었었잖아요 <웃음> 분위기가 어찌나 후끈후끈한가 오늘또외래어좀 가오리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형님 저도 말좀 하고 싶습니다 <웃음> 저번에 블루길 대박나가지고 형님 얘기가 진짜 많았어요 너무 재밌다고 형님 오늘 가오리 잡아주실 거죠? 일단 하자 <웃음> 네. <웃음> 자 그리고 오늘 진짜 전문가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라마이입니다 무라마이라는 유튜버를 하고 계신데 노란 가오리를 진짜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느낌이 어떠신가요 오늘? 좀 쎄합니다 <웃음> <웃음> 자 지금 바로 한번 낚시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형님 옷은 도대체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라인댄스를 추고 계시요 <웃음> 라인댄스 추면 나이 바로 들통납니다 형님 <웃음> 아니요 불빛이 반짝반짝해갖고 가오리 잡아갖고 춤만번 취할 거 같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이 가오리 미끼를 밴댕이로 한다고 합니다 아이게 직접 오, 잡으신 거죠? 네. 오늘 새벽에 가오리가 얘를 한 번에 이렇게 물어 버리나요? 네. 최고 큰거 잡아보신 게한몇 킬로짜리 잡아보시겠어요? 170간대 뭐 <웃음> 그런데 다 놓으셨어요 와 170g이요? 아니 그램이면은미엄이요미엄 170. 미러미. 오늘 그런 거 잡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부담주는 게 아니라 오늘 <웃음> <웃음> 오늘은 진짜 1kg짜리도 괜찮습니다 오늘 못뭐 잡으면 다음에 잡아야죠 뭐. 아 그럼요 오늘 못뭐 잡아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에? 맞아요 모소리안 좋은데? 맞아요 <웃음> <웃음> 자 그럼 그래서 이거 미끼 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초짜연이 작정하셨습니다 형님 오늘 몇대 피실 거예요? 마음 같은 서는20대피아여6 <웃음> 대로 승야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밴댕이는 꽂아놓고 가오리가물 때까지 기다리면 된네요밴댕이 미끼 써보셨어요, 형님? 아니, 나 밴댕이 실제로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웃음> 이건 어떻게 빼나요, 미끼를? 꼬리 밑에 중심부분을 사려는 척을 보이기 위해서 아. 등짝 위에 부멍을 찔러서 입으로 정확하시네요. 레더블 여기 걸어서 잘 당겨줍니다. 아 그럼 안 빠지는구나, 절대.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도 되고. 저녁까지 와, 그래요? ]까지. 근데 가오리가 물면은 백방 백중 다 거의 걸리나요? 상키니까. 아예 상처 버리니까. 네. 저희 그리고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저희 아버지랑 동갑인데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아하하하 <웃음> <웃음> <웃음> 아또 언제 아버지한테 행님이라고 불러 보겠어요 <웃음> 형님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웃음> 형님 낚시 몇대 던지실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초아하실 거랑 해가지고 총 10대 잡겠다 뱃수로 어, 한번 조져버리겠습니다 <웃음> 근데 저 이거 꿈에서 꿨었어 요 꿈에서 잡았나요? 그건 모르겠어 요 아, 계란 뗐네 자 여러분 지금 다른 낚시하시는 분이 20kg 정도 되는 가오리 잡으셨다 해서 한번 보러 가볼게요 근데 어디요?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와 진짜 크다 와. 자 여러분 지금 잠깐 가오리만 보여드렸는데 지금 방송 촬영을 하고 계셔가지고 가오리만 잠깐 찍었습니다 저 정도가 22kg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엄청난 크기였죠 장난 아닙니다 왜 부르님은 잘나오고 저는 이따구로 나온 거예요? 물개낚기자 <웃음> 이제 저희도 잡아볼게요 형님 저거 보시더니 눈 약간 돌아가신 것 같은데 아 지금 약 바른 것 같아요 <웃음> 무슨 갑자기 약을 빠세요 저런 사이즈 옆에서 잡았는지 우리가 꽝 치면 자존심 <웃음> 상하잖아 아 <아이>, 그럼요 <웃음> 일단 가만히 있어 말 걸지 아라 <웃음> 여러분들 제가 원투 캐스팅이 국가대표급이에요 형님 아, FTP도 아, 나오셨죠? 섭외가 안 오더라고요 <웃음> 2 0 0 m 만 던졌습니다 버려 네2 0 m 날렸습니다 <웃음> 자 근데 이가오리아씨가한 20에서 2 5 m 던지면 된다 그랬죠? 아까 무슨 아버지께서 덕님, 네, 형님 형님 아, 버지 아, 아니라 아. 형님이라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옆에 가오리 보고 <웃음> 충격이 아니겠지 <웃음> 자 이렇게 하나 세팅하고 나머지 다섯 대로 던져볼게요 자 여러분 마지막은 제가 하나 던져볼게요 기가 막히요국가대표구만 <웃음> 여기다 거는 거예요? 낚시하시는 그러면. 분들이 바람 불면 옆으로 아. 제껴지지 말라고 안전벨트 해놔버렸네 그렇구만요 <웃음> 자요 초록불이 입질이 오면 빨간불로 바뀝니다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면 돼요 무한대기 리발 저기 이제 자러 가자 그래 진짜. 결국 안 돼. 어 형님 약간 탐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비는 놓고 왔어 <웃음> 자 여러분 그리고 가오리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낚싯대를 종종 끌고 간대요 여기 보시면은 조그만 못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낚싯대 끝을 걸어 놓으신대요 낚싯대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한세번 정도. <웃음> 아, 이걸 끊고 그냥 네. 낚싯대 들고 가버려요? 네. 어. 미사일처럼 날라버려요 아, 미사일처럼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낚싯대를 쭉 펴놓고 한 8시부터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10시부터 물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물면돼요 근데 2주 동안 이 전에 한 번도 잡은 적이 없고 아까 낚시TV에서 잡은 거 진짜 운 좋게 잡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5시까지 일단 해야 돼요 숙소 안 가나? 가고 싶냐? 숙소 가려고 왔는데? 예로 <웃음> 갔네 <애롭갔네. 웃음> <웃음> 여러분 방금 입질않거든요 <잊지> <웃음>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가오이다가오이러가막꼬옥 바꾸고. 죄송합니다 저뭘 하시는 거예요? <웃음> 몰라 힘분이그고 <휘부냐고>, 미치겠다 <웃음> 다리 밑으로 들어가 있네 <웃음> 이거를 끌고 경사가 완만한 데 있거든요 거기로 가서 갈고리로 꼽아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아 지금 죽겠어 지금 이거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 아, 잘못 어? 오면은 낚시대 날라가요? 날아... 아 다... 내가 놀러 갈라고도 몰라 형님이 날라가신다고요? 그것도 재밌겠는데 아 근데 가리인지모르잖아 <웃음> 진짜 세다 와 어. 우와 앞에 좀 보세요 <웃음> 이거 리액션 아니야? 내 차에 그기적이 있어 곧 싸시겄어 와 스킨스쿠버가 저기 땡기는 거 같아요 떴어 스어 떴어 오 가오리네 오, 작은 거예요 아 작은 거예요? 물살이 쎄어요? 아 물살이 어서 <웃음> <새서> 그런 거구나 올릴 <웃음> 수 있어 아 이걸로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야 날라다니다 날라간다 노란 가오리가 독침이 있는데 쏘이면 사망이 이를 수도 있답니다 어. 오케이! 오? 이야! 크기들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 와! 꼬리로 얘네가 쳐요. 어. 그냥 가시자 체를 잡아도 독에 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한번 만져볼까요, 여기? 와, 개 딱딱해요. 소리 보세요. 그죠? 어, 잠깐만. 오, 오 아니, 꼬리, 움직였어, 꼬리 움직였어, 꼬리 움직였어, 꼬리. 야, 야, 야, 야, 야. 어, 근데 왜 있어? 야!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독침인데 맞으면 진짜 요당한건입니다공격갈 때는 저거 새우인데요 지금 누워있는 거구나 네네. 기들인 거네 형님이 작은 침이 한개두개세개되있고아 여기도 네. 저것도 이제 네. 다 독이 있는 거죠? 독이 있는 독침 끝에를 아예 잘라버려야겠네요 네. 라삭 라삭 오 이제 롯밥인 거죠 땡콩 맞아라 파주 파주 파주 어 여기 진짜 딱딱하다 그, 그 소리나 목탁 두들기는 소리 있죠 마하반야 렐루야 어 이거 뭐야 아 얘가 네. 점액질이 네. 엄청 네. 많구나 네. 네. 아안 만질래요 이제 이거는 한몇 킬로 될까요? 3킬로 요거 3킬로 정도? 근데 평균 잡으실 때 22킬로 잡는답니다 형님 아직 멀었습니다 열심히 할게 <웃음> 자기 <자지> 말라는 거지? <웃음> 낚시경력 50년이라서 마흔이시잖아요 <웃음> 뒤집을 수 있나요 얘네? 아 여기를 잡는구나 아우 이거 아 이렇게 삼겼구나 우와 이거 완전 다 콜라겐이네요 너무 맛있겠다 일단 어디 잠깐 챙겨놓을까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에 넣어놓는 아, 거예요 손장아네이 점액 장난 아니오와 이거 봐아 아, 아, 더럽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오리를 잡았는데 노랑 가오리 황가오리라고도 하는데 평소에 이제 많이 먹고 옛날에는 인근이 수라상에 올라가는 그런 가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생식기 있죠 자 요게 암컷이라고 하고 수컷 잡으면 여기에 룰알 두 개가 <웃음> 있다고 해래요자 물에 바로 담가 볼게요 아 여기가 좀 얕아가지고 이쪽에서 하는구나 누가 가져가지 않겠죠? 누가 가져야지. <웃음> 다음 가오리 바로 두 분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레츠고 <웃음> <Let's go>. 어. <웃음> 저 보이시죠? 초창님 필받아서 안에 들어가서 잡으려고그래 <웃음> 저기 형님 정신 차리세요 형님 왜 이렇게 눈이 돌? 더... <웃음> 왜 이렇게 눈이 도로졌어 요 아, <웃음> <이게>? 여러분들 <웃음> 죄송합니다 한 마리 잡았고 눈이 돌아왔습니다 <웃음> 오 왔다 왔다 왔다 예, 예. 지금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제발 제발 오! 물살이네 지금 밴댕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 형님 진짜 눈알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지금 미쳐버린 거같아요자 <웃음> <웃음> 여러분 일단 계속 기다려 볼게요 여러분 진짜 왔어요 왔어요 이건 지... 오, 오, 오, 오, 오. 물살 물살이었어요? 한번 감아보시면 안 돼요? 물살이에요? 말도 안 되게 여러분 당당당당당당 이렇게 왔잖아요 진짜 입질이었는데 아이 감칠맛 나네 진짜. 형이 정신 차리셔야 될것 같아요. 눈또 돌아갔어요 아까. <웃음> 계속 대기 리발. 알아요 물개 닮은 거. 자, 여러분 지금 가오리는 계속 안 나오고 미끼는 계속 이제 갈아줘야 되니까 지금 잡으셨나요 미끼를? 야세 마리가 이렇게 올라오네. 밴댕이가. 야 다시 가오리 잡죠. 그냥 그거 먹고 싶기도 하다. 와 오, 이게 뭐야? 어 사라졌어. 어 불빛이면 사라져 원래. 잡고 와. <웃음> <웃음> 오, 사라진다. 어유, 잡 것들. 자, 여러분, 지금 6시간째죠, 형님. 가을이 한 마리 잡았죠, 저희. 또한 마리 잡을 판이요? 좀만 지대면 <웃음> 피곤해갖고, 그냥 눈깔 찔나 올라온다.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옆에 하시는 분들이 작은 새끼를 잡으셨다고 하셔가지고. 아, 와, 이거 진짜 귀엽다. 음. 자, 여러분, 이렇게 귀여워도 절대 꼬리 조금 만지시면 안 돼요. 작아도 맹독성이기 때문에, 만지면 큰일 납니다. 옆에서 오는이 걔랑 프라이 해놓은 줄 알았어. <웃음> 크게 비교해보세요. 와, 너무 귀엽다, 얘는. 요거는 이제, 순노. 이게 그거구나, 룰라 네. 음. <웃음> 음.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20kg짜리 잡으러 가시죠. 음. 아유, 네. 자 여러분 얘는 진짜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이거 먹으면 진짜 야만인이라서 버려 버려? <웃음>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감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엄마 데리고 와 우리 엄마 우리가 잡는다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새벽 4시 반이거든요 조그만한 애랑 아까 잡은 애 이렇게 두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초록불 빛이 전부 다 낚시대예요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 새벽 4시 반이거든요 네제 련상 보시면 아시겠죠 힘들어 뒤질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낚시대를 쳐다보고 있을게요 집에 갈까? 자 여러분 지금 날이 완전히 밝았는데 이제 아마 철수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차 안에서 초짜장님이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낚시 한번 해볼까요? 형님 입질 입질 입질 입질 뻥이에요 형님 눈또 돌아가셨어요 <웃음> 자 여러분 일단 요 낚싯대 다 접을게요 아이, 아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솔짜이힘들었네 아이고 썩는놈이 그냥 가고 그냥 두어 마리까지 잡았으면 좋았을 판이니 다음에 또 한번 하지 말자 그냥. <웃음> 아그러도 형님이 한 마리 잡아주셔가지고 컨텐츠 성공시키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 이제 철수했고 이제 요 봉지에 아까 잡은 가오리 이제 담아서 가져갈 건데 아까 옆에서 가오리 조그만 거 잡으셨던 분들이 가오리 한 마리 잡아놓으셨대요 저것도 주신다고 합니다 저거는 초찬아 씨님이 가져갔거든요 자 일단 한번 건져 볼게요 아, 근데 얘 살아 있으려나 오오오오오날라도 난다 오, 야, 얘 꼬리를 오, 잘라. 잘라놨는데도 지금 엄청 팔팔하네요 아 이거 귀여워 아 이거 어떻게 먹어 개맛있겠다옴옴옴옴음음음 <웃음> 옴, 옴, 옴, 음, 음. 근데 이게 또연골어로가지고 버릴 게 없대요 제다 씹어먹어도 돼요? 아, 아, 아. 되게 보들보들하네 그만 쓰다듬어 내꺼야 어, 안에 이빨이 있네 진짜 얘네가 바지라도 부셔먹는다고 하거든요? 이야 유친갑다 아또뭐 구데기 세마리 붙어있는 것 같은데 가만 <웃음> 들어가자이래게요자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 꺼내볼게요 오 실하네 아, 얘는 독침이 엄청 길다 아우 깔끔하다 아우 깔끔해 어. 저 꼬리 잘린 거는 부루가 가서 이랑 먹을 이랑.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형님도 요거 아이스박스에 챙겨서 가서 맛있게 드신답니다 가만히 보고있으면 지랑 닮았네 <웃음> 오 던져버려 닫아버려 다음에 <웃음> 또 기회가 된다면은 그냥 다른 거 하자 그래요 <웃음> 무라마이님 고생하셨습니다 5월에 대물들이 좀 나온다고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5월에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웃음> 농담이거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무라마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오리 잡는 영상 많이 있거든요 제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를 구독 취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웃음> 여러분 <웃음> 이렇게 해서 밤을 새가지고 가오리를 잡아왔습니다 와우와 와, 장난 아니지 은네요 이게 뭐야요 배꼽? 이게 이제 생식기예요 얘는 암컷이라고 합니다. 수컷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띵띵 해가지고 루라이 두개 붙어있대. <웃음> 자 여러분 이 노랑가오리에 대해서 장가갔다하게 설명드리자면 얘는 맹독성입니다. 요 꼬리가 있었는데 저희가 잘라왔잖아요. 드실거면 꼬리부터 자르는 게 맞아요. 왜냐면 꼬리에 찔리면은 사망을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그 꼬리를 잘랐다고 해서 그 꼬리를 잡으시면 안 돼요. 잡는수가 독을 그냥 타버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조심하셔야 되고 이 노랑가오리는 신기한 게 난태생입니다. 알을 안 낳고 새끼를 까는 거죠. 5월에서 8월에 새끼를 10마리 정도를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초번부터 굉장히 큰 개체들이 잡힌다고 하는데 지금 촬영 날짜가 8월 20일 가까이 거든요 잠시만 왜 이렇게 카메라가 흔들려 따꿈지뭐 훔쳐 먹었어 구슬아이스크림 구슬아이스크림? 구음소도 <웃음> 아니고? <웃음> <웃음> 그리고 겨울에는 먼 바다로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낚시를 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대신 밤을 새야 돼요 리바 자 그래서 오늘의 요리가 뭐냐 바로바로 바로, 바로 가오리 스테이크와 가오리 간을 먹어보자 얘네가 연골 어류라고 해가지고 뼈가 없습니다 지금 뭐냐 다쳐 먹어도 된다 날개를 스테이크로 해서 구워 먹고 간을 적출해 가지고 따로 요리해볼게요 뭔가 생긴게 조금 스크림 같지 않아? 피카츄 같아너 포켓몬스 터 매니아친들 엄청 많아 라 사과해 사과해 <웃음> 누가 복명복창을 하래 사과해 사과해 <웃음> 자존심 때문에 그런거야? 자 그럼 이렇게 바로 목욕하러 가자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거 다점액질입니다 보이시죠 자이점액질을 어느정도 제거해야 를 돼요 하나 둘셋 자너 목소리 안 좋은데? 감기 걸렸어? 어 나가 달꽁지 게로 갔네 워터 야도조도조도조도조조조자 그렇게 어느정도 다 씻었으면 I believe I can fly 버려버려 요쪽에 간이 이렇게 있거든요 라상라상라상라상라상라상라상라상라삭라삭나뭐 라상, 라상. 같다고? 식통 의사선생님 같아? 응 레츠 옳지. 나가 이제. 너 잘렸어. 왜? 몰라. 자, 여러분, 이게 간인데 간 색깔이 원래 이런 색깔이 아니에요. 약간 연한 색이어야 되는데 냉동 보관을 했다가 해동 시기 남는거라서간 색깔이 약간 변한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네가 먹을 거야. 내가요? 네. Let's. <웃음> 아씨. 잘했어. 잘렸어. 나가. 아 어떡해. 너왜 그래. 그래? 너 지금 백번 넘었어. 아... 아니야, 다 찍어, 다 찍어. 자 보시면 간이에요 아주 신선하죠 자 요거는 요 찬물에 조금 탱탱하게 줘야 됩니다 버려 버려 냄새가 너무 심한데 이게 잡았을 때이 냄새가 나는데 홍어 목가오이야 약간 홍어 냄새 나잖아 삭힌 냄새 서었으면 어때? 너가 배탈 나는 거지 난안 먹는데? 나도 안 먹는데? 누가 먹어? 상만이 주자 하나 둘셋 워터야 <웃음> 원래 근데 냄새가 나 송송으로 다 개념 많다 자 여러분 근데 보시면 얘가 한 3kg짜리거든요 근데 보통 잡히는 거는 22kg 정도부터 잡힌다고 합니다 은혜 제 이만해 그거 들고 왔으면 어떨수것 같아? 좋았을 것 같아 왜? 커서 크면 다 좋아? 응. 그분이 최고 큰거 잡아보신 게 자동차만 하대 그거 들고 왔으면 어떨것 거야 거실에서 이거 막 하고 있을 거야 냄새 개나면서 <웃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뭘어떻게 이혼하지 이혼하 땡큐 다음에 잡아 올게 빡자 근데 여러분 크기가 3kg라도 저희 혼자 절대 못먹습니다요 정도만 해가 잘라서 먹고 나머지 부분은 어머니 가 갖다 드릴게요 쌈처이 하신대요? 어 예, 아니에요 모함이요 모함 <웃음> <웃음> 이잉이가 이상한 거만 배워가지고 자그러면 다시 손질 들어가면 여기를 딱잘라줄거예요 기분이 되게 좋게 잘린다 얘네 어. 자 그리고 이쪽이싹다 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아주 싹배워볼게요 라삭 라삭 라삭 쌈라이 근데 요거만 먹으면 좀 양이 적으니까 반대편에 한번 잘라 볼너 잘라 볼래? 근데 반대편까지 하면쌈처이네 어머니 아니 아니야철이 아니에요 꽃 모양으로 잘라야 돼안돼 어차피 못할 거니까 라삭 라삭 라삭 <웃음> 목소리가 너무 작다 어기야기여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사실 위에는 연골이 좀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찜으로 먹고 밑에는 좀 살이 많은 부분에서 탕으로 해서 먹습니다 근데 이거 어머니들이 그렇게 한다고 원래는 아. 걱정하지 마로 너 우리 엄마한테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엄마 진짜야 진짜 아나 아, 들어가라 자 이제 이거는 어머니께 짬철이해더라아 죄송해요 어머니 짬철이 아니에요. 열어버려 플라이가을짬처리할거 닫아버려 자 여러분 이제 스테이크로 쓸이 부분 있죠 요 끝에를 이렇게 쫙 날려줘야 된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거를 왜 날려줘야 되냐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네이버에서 그려라는데 자 그리고 이제 옆 껍질을 벗겨줘야 됩니다 아 이거 껍질 베긴건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벗겨질 것 같지 않아? 오 어기아기 어기 열아차 어기아기 어기 열아차 어기아기 어기 열아차 자그 껍질 벗긴 거는 플라이앙가해 우와 뒤에가 덥박새 에 아... 나 알지 이거 싫어하는 거 튀기는 거 아, 영상 안 찍으려고 지마 내가 하면 돼 채널 뱉기면 안돼! 내가 할거야 재밌어 영상 찍는거 헤헤헤헤헤헤 어? 어이 튀었구나 아씨 아, 어어어 어어, 어어. 슈리? 에에에에. 아 진짜 싫어 뭐가 싫어? 손? 오. 손에 묻힌 이 점액 이거 말고 내가? 어얘대얘 얘. 예. 얘가 더 좋다고? 아니? 이거 먹으려고? 이거 먹으라고 이저안 지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오리 스테이크 부이가 됐으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잠깐 두고 왜 여기다가? 올리지마 아직 올리지마 자요 음. 네킨으로 수분을 쫙 빼줘야 돼요 얘딱 올려 다음 그, � 아아 아, 아, 근데 아까보다 냄새 훨씬 안나 회로 한번 먹어볼까? 아니 고마워 죽을 것 같아 날좋아하긴 하는구나 아니 여기서 죽으면 내가 범인으로 올릴 수도 있어 너가 범인이야 <웃음> 자 이렇게, 봐, 이렇게 해서 물기를 다 빼줘야 돼요 이게 엄청 튼튼해서 세게 쳐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 진짜 세 누가 그렇게 세게 쳐는 생선을 <웃음> <팀> 손을... <웃음> 아. 손 부러졌어 나를 연맥을 하다가 벌받은 거야 누가 생선을 주먹으로 막 이렇게 치냐고 처마하면 이렇게 치는 거지 너손 괜찮아? 어디 봐봐 여기? 으아 <웃음> 제 짜증나 카메라로 봐서 그래? 아, 눈으로 봐봐 아니, 아니 롯나 하에이 색깔이랑 똑같아 개 소리 하지마 <웃음> 이보다 더 하얘 <하에>. <웃음> 자 여러분 그래서 상체체가 뭐냐면 가운로리를 쳐먹을 겁니다 자 이렇게 수분을 말리는 동안 점을 <웃음> 꺼지고 간 왔습니다 간 여러분 오우 아우 느낌 개같애 아 죄송해요 여러분 진짜 개같아서 아니 근데 이거 색깔이랑 똑같아서 잘 안보여 아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냥 해 안되지 곰파이 분들이 보려면 제대로 봐야지 곰팡이 분한테 그 정도밖에 안돼? 여기 밑에다가 해난 너의 허락을 받아야 돼 집주인님한테 전화 아 우리 월세지? 집산줄 알았다 <웃음>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저는 여기 딱 접시에다가 은혜가 여기 안 보이는 거 여기다 하라 그랬는데 저는 보기 쉽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아, 진짜 짜증난다 가스라이팅 여기 색깔 약간 다른 거 보이지? 얘네들은 간 안에 쓸개가 있어요 자 일단 이쪽쫙 날려버려 간이 뻑뻑하다 이거 회로 먹거든 원래 어? 아무 냄새 안 나? 요 어, 조금 찌리네 마트면마트서 계속 나네요 근데 그거 아시죠? 계속 막고 잡혔는데 아 원래 회로 먹어서 이게 굉장히 진한 치즈를 먹는 맛이라고 요자 여러분 이렇게 간 안에 쓸개가 있는데 터쳤거든요 어차피 먹을 생각 없었어요 다시 요 모래 탱탱하게 넣어둘게요 여기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중간중간에 붉은색들 있죠 이게 피거든요 이 피를 최대한 제거를 해줘야 돼요 던져버려 하나 둘셋구웠어야 점점 목소리 작아진 것 같은데? 감정기보기 심해가지고 <웃음> <웃음> 자 이거 가오리살 두개 이제 바로 펴볼게요 그냥 생선 비린내 나는데? 아니, 그럼 생선이 고기 비린내거든요? 지금 은혜 감정기복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해 부탁드리기 알죠? <웃음> 끝나고, 소고기 먹으라. 대지 갈비. 대신 가오리 같이 먹고. 붙여, 이렇게. 우와, 붙여보자. 뭐 같아? 방어. 오, 진짜 방어 같네? <웃음> 기분 좋아졌어. <웃음> <웃음> 기분 좋아졌어.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웃음> 어때? 기분 좋아? 아니. 뭐야, <웃음> 아! 기분 안 좋아! <웃음> 아 죄송해요 저도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미안해 그냥 너한테 한거 아닌 거 알지? 맨날 듣는 건데 뭐... 개소리 까싸라이팅 하지 마라 글그렇적 요걸 내가 너한테 한 적이 없는데 뭔 소리야 너가 하지 아침에 일어나 돼지새끼야 밥 먹어 이러잖아 그건 맞는 말이잖아 <웃음> 예?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롱후추 따라라라라라라 자 그리고 랄로금 소량씨마자그러분 이렇게 한 10분 정도만 쫙 절여줄게요 이거 좀 이렇게 해야돼 어. 네. 아 이렇게? 뒤지실래요? 아 따진다 <웃음> <웃음> 미안해 <웃음> 여러분 근데 의외가 진짜 이러지 않요막 댓글로 아 저런 저런 하면 면 얼마나 피우다까 이런 얘기 조금만 써주세요 자가오에 소금에 절인 동안 스테이크에 들어갈 야채들을 손질해야나다다첫 번째로 라스파라거스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이 또리또리또리 왜 이렇게 화가 겠어 계속 날씨가 안 좋아 또시작된 거야? <웃음> 자 여기다 담아버리고 다음은 제가 싫어하는 양송이버섯 라삭 사무라이 잘 잘라줘 오잘 잘랐다 잘 잘라줘? 아니 그냥 냅둘이지 어? 잉잉잉잉잉 이, 이, 이, 이 오왜 이렇게 많이 쳐? 오늘 좀 많이 맞을 계획이야 <웃음> <웃음> 여러분 결혼은 행복하면 아유 끝까지 들려오지뭘 쳐다봐 <웃음> 자 여러분 다음 요리는 뭐냐면요 파프리카를 좀쓸것 같은데? 파프리카 아주 멋있게 썰게요치이다르르르 라삭 사무라이 론나 카리스마이 살 아무리 감정 기복 심해도 이건 아니지? 빨리 주워 팡데렐라는 어려서 자 여러분 이렇게 각종 야채들이 다 준비됐으면 따라와 따로 가오리로 쳐버리기 전에 자 후라이팬 깨, 깨! 뭐 참아 이제 깽으로 바꿔 <웃음> 오케이 이제 후라이팬 깽은 내가 양도할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너 파이야 다른 걸로 바꿔 어디보자 와 즉각력 진짜 개떨어진다 너 내가 해볼게 바로 불이 야하하 어때 아, 진짜. 누가 그렇게 빠르게 병질해 원래 호흡 한번 주고 치잖아 아니 말은 진짜 느려요 오빠 이거 좀 해줄래? 자 기름 바로 엉롱롱 어? 어? 롱. 나안네리발 하지마 해 롱롱롱롱 하지 아 알았다 내가 더 크게 하면 되는 거야 롱롱롱롱 여러분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아 이거 진짜 기싸움이라서 <웃음> 카메라 좀 꺼봐 진짜 할말 있어 자해볼게요 저도 기름이 다그점 들어가라 야 근데 사실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 보이잖아 당연하지 난 아닌데? 나 야채 싫어해 어쩐지 가스라이팅 <웃음> 오빠 옷이 긴데 만신창인데? 왜? 아아 아, 만신창이네 뒤질래? 뒤질래? 자, 여러분 여기다가 자, 이거 루추 또 루추 루추 해야지 나 이제 그런 거안 해? 100만 넘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좀안 하려고 합니다 유치한 거 같긴 하고 나이도 31이고 그런 거안 할게요 루추 루추 루추 루추 루추 와와와와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야채에 갔으면 아주 제소하게 터져버려서 속초에서 가오리 포이드까지 6시간 운전해서 가가지고 하루 종일 밤샌 다음에 한숨도 안 자고 바로 다시 6시간 올라와서 은혜를 24시간 만에 봐서 좋았어요 48시간 있으면 더 좋았을 걸 바로 아우이짱잘가이래야기야 엄청 쫄깃쫄깃하고 어, 여러분, 맛있는 스테이크가 될것 같은데? 야, 야, 야, 야, 야, 야. 아, 렌즈에 기름 묻었는데? 더 예뻐 보여. 나? 응. 더 묻혀야 될것 같아 야이씨 자 여러분 야채는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으니까 미리 빼둘게요 이거 완전 육고기 같아 여러분 땀땀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그거 같아 큰 버섯 나 아, 버섯 싫어하는거 알면서 왜 그딴 얘기해 약간 항정살 같아 나 아, 항정살 싫어하는거 알면서 왜 그딴 얘기해 아.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다 됐다 바로 턴오프 자 여러분 이렇게 스테이크 끝났는데 아직 여기에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요 간을 넣어줄 겁니다 들어가라 약간 이렇게 기름에 튀기듯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맛있겠는데 이거? 자 그리고 이거 튀어질 때 아주 녹록한 간나나가더 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할 거면요 에어 프라이 김. 해야죠 저번 영상에서 광고를 받았는데 그 광고에는 요 간처럼 혼나는걸 넣고 싶지 않아서 엘순이 다시 모셔왔습니다 열어버려 들어가 바아 일단 200도씩 맞춰놓고 한 5분정도 할게요 파야오 뭐야 엘급 타르트 같아 아닌데? 아니야 톤오프 예쁘게 올려줘 여기 자리는 왜? 여기 약간 어. 나는 에어프라이 올릴라인데. 아 뭐야 망했어. 아 <웃음> 따지면 어 미안해 미안해. 아오. 여러분 이런 거 빨리빨리 치워놔야 됩니다. 아니면 음해가 또 개리를 하라기 때문에. 뭐야? 어 아니 아니, 아니. 상마이 눈치 보고 있잖아. 요 지금 주보색 엄마 눈치 보면자 여러분 지금 3번 점신하는데 중간 점검 해볼게요. 땜리발렛게 열어버려. 오 여기 색이 진해졌어 맞지? 이상 먹을 준비 됐어? 아니. 응. 닫아버려. 자 여러분 다시 2번째 났습니다. 떼리발렛게. 열어버려. <목소리> 위에 지금 막이 생겼고 안에서 지금 끌고 있거든요. 에어리온알같아 여러분 일단 바로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서 가오리사이크 가오리간 튀김엔 다니올프라이가 와서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기가 막히면 돼 이거는 그냥 육고기예요 이게 포크로 해도 잘안 눌려요 이거 안 뚫린다니까? 리친 느낌. 내 말을 지켜줘야 돼. 아, 이거 좋아해네케했는데기 좋아? 내가 말했는데 왜퇴 안해 퇴퇴 아. 아 그만해 이제 왔다 갔다 이거 진짜네 자 그리고 여러분 간이요 간 이거 두 개는 그래도 전복과기도 오리고기 같기도 한데 요거는 이거 어떻게 먹어? 막이 생겼어 냄새 맡아볼게요 튀긴거 먼저 해볼게요 응 음. 흰살 생선 냄새네 넷프라이 못먹겠다 <웃음> 냄새 맡아보게 어. 야이말발개 이 어이없네 이 네, 유행어 만든 거구나 제가 발전했다 이거 인정할게 너의 끙끙이 이거는 생선 같아 이거는 뭔가 알것 같은데 모르겠어 난알것 같은데 끙끙이자 <웃음> 여러분 그러면은 스테이크 먼저 한번 축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스테이크 보시면 아무 소스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스테이크에는 바로 레리아리로와라라아스와라아 아, 스테이크.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와라라하면안 되지 자요 스테이크 한번 바로 썰어볼게요 나삭자 여러분 가오리 스테이크입니다 제가는 가오리를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고 먹어보고 어떤 맛이 한번 볼게요 지금 촉감 굉장히 좋아요 초 음, 음, 진짜 맛있어 음 아니 그리고 안에 연골이 있어요 연골이 식감이 더 좋아 근데 약간 밀고 할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가오리 맛인데 우와 라삭 아 그래서 여러분 가오리가 너무 큰 거는 맛이 없다 그래요 지금 요 3kg 있죠 요게 맛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초베르 어, 이건 음. 이게 연골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연골이 그냥 니가 그러니까 연거 끊어줘 식감이 더 좋아. 이연골만 먹어 봐. 싫어. 엄마. 이나는네 입에서 나온 연골을 먹어야 되는데. <웃음> 나해가매깔 그러네. 와,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거 <웃음> 저거 봐. 연골 많다. 으... 왜? 이 마늘 그 있어. <웃음> 저런 거 뭐지? 어떻게 잘려줘요? 스테이크 이렇게 딱 썰어 가지고 요거랑 파프리카 딱 올리고 아스파라거스 올리고 요렇게 산입에딱 넣어 보려고 했지. 투베르. 음. 음. 다음 조금만 줘 봐. 요 정도? 맞아. 자, 이렇게 손으로 또 손맛이니까. 아 진짜 싫어. 음, 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어땠어? 좋해 나왔잖아. 너 그럼 개또는 깃두? 어떻게 하는데? 안 해. 개안 <웃음> 한다고 우리? 응. 어제 그럼 나 누굴 구한 건데? 새끼. <웃음> 아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맛있다니까 먹어봐. 추락 추락. 야 이씨. <웃음> 괜찮지? 응. 어 맛있지? 여러분 표정 안 보이셔 모자 이기 때문에 표정 개로 갔거든요. 근데 진짜 뭐 괜찮은 거 맞아? 조금 써. 뭐가 써? 난 하우도 안 쓴데. 아 내가 여기만 한번 줬거든. 너 어디가? 너 어디 가는데 지금? 잠시만 가오리 나 밤샜는데. 어때 맛? 괜찮아 리치느끼 되게 딱딱한데 살은 부드러워 알겠어 그럼 나 그만 먹을게 이거 뭐야? 아 사실 여러분 연골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결이 있잖아요 다 하나하나 연골인데 처음에 먹었을 때는 연골 식감도 되게 좋으거든데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연골이 좀 많아지고 그 거북감 같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간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간아면아 진짜 비주얼 개록개록같아또랍데다 <웃음> 이거를 그냥 먹을 수 없어서 소금 하나 가져왔어요 소금에 콕콕콕 찍어가지고 쳐넣을게요 초베르 음! 음! 이게! 아, 잠시만 약간 좀 느끼한 건 있어 그걸 왜 입으로 마셔? 다 내가 마시게 이제 어떤 맛이냐면 식감 자체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식감이 맞아요 완전 그냥 드들어는롱 같은 식감인데 역하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생선의 향이 나는 그냥 물컹물컹한 진짜 약간 치즈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생으로 드셨을때 사람들이 굉장히 진한 치즈를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 공감이 가는 맛이에요 아니 진짜 근데 건강에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투베르 야 이거 생으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맛들리면 그럼 밥에 비벼 먹어 <웃음>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건강을 생각해서 먹었을 때는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자 이제 에어프라이어 아, 이건 모르겠는데? 자 한번 잘라볼게요 라사? 오히려 얘 탱탱하다 맞지? 오히려 더안 짓눌리잖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바로 먹어 초베레. 아아 이거 그 향이 달라 이거 향은 내장 그런 맛인데? 어? 뭐? 뭐? 된새김치 뭐야? 먹었어? 좀 나와줘. 아, 안 돼! 뭘? 토를? 어. 토를? <웃음> 아아 와아 가오를 대답해 담배서 잡았네 이가락게와 여러분 이거는 맛이 처음 들었을 때 향부터가 너무 생선 비린내가 심해요 물컹물컹한 거는 좀 덜하게 하는데 생선의 내장 맛? 생선구이 먹을 때 갈색깔 이죠그 부분 잘못 먹으면 굉장히 비린 곳이 거든요딱그 맛이 나요 아 그래도 먹어봐야지 이거만 먹으면 곰파이 분들이 보고 실망하시나니까너 이런 정신이 없지? 너안먹어가지고거 응. 부럽다 조음 한번 여러분 박거고먹어볼게 먹어볼까? 너 먹어볼래? 조금만 이거. 에이! 와 어떤 게더나 어. 그거는 약간 취향마다 확실히 다를 것 같아. 추룩 추룩. <웃음> 아 무서워.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이개 <웃음>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 음. 오! 너 괜찮아? 난 아주 맛있어. <웃음> 맛있다고? 개 내장. 아, 나 그거 싫어하잖아. 어, 어 맞아, 맞아. 개 내장. 오. 근데 맛은 괜찮아? <웃음> 야. 음. <웃음> 오, 너무 디스커스팅한데? <웃음> <웃음> 야. <웃음> 그럼 이거 먹어봐 너 이거 안 먹었잖아 똑같아 간이야 야 <웃음> <웃음> 오징어 맛인데 내장 맛 <웃음> 오징어 내장 맛? 맛있어? 응 <웃음> 여러분 <웃음> <웃음> <야, 웃음> 은혜가 이리요 은혜는 진짜 저랑 정반대예요 맛 아, 있어요 <웃음> <웃음> 야너 이거 가져라 채널 <웃음> 언덕 김이야 <웃음> <웃음>